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팟도사의 팟도사의 아, 파비앙입니다. 네, 오뭐 음, 제목 보셨으면 아셨다시피 아시다시, 제가 처음으로 샤프를 샀습니다. 네, <웃음> 제브라와 유니 유니 제품을 샀고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진짜 처음으로 제가 영상 최초로 어, 만년필 말고 샤프를 소개하는 시간일 거예요. 제가 이제 만년필을 많이 수집을 해가지고 거의 50자루가 넘었어요.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샤프를 한번 모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샤프를, 저는 이제 샤프를 이제 모을 때 한정판만 살려고 이제, 이제 한정판을 이번에 새로 나온 한정판인 이제 스누피와 제브라, 그리고 유니, 이제 콜라보레이션 한걸두 자루 샀고요 상세 리뷰는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일주일 후에 혹은 2-3주 뒤에 제가 제가 그 사용 후기를 리뷰를 올릴거고요 오늘은 오픈박스 영상 올릴겁니다 일단 제브라 먼저 뜯어보도록 할게요 얼룩뚫이에 그냥 도록 뜯으면 네 제브라 네, 외하는 스누피가 보드류 형태로 보는 형상이네요. 네. 이게, 아무, 이게 아무리, 이거, 이거를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부러진 형태라고 하는데, 진짜인것 같아요. 아마 쑥속 들어가네요. 제가 샤프는 처음 써보는 거라서. 거의 처음 써보는 거라서, 음, 꽤 재미, 재밌어요. 푹, <웃음> 푹 어, 들어가는 게꽤 재밌게 느껴져요, 저는. 음, 음 모양도 꽤예쁘고요한정판 샤프는 제가 많이 살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유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는 그냥 옆으로 열어서, 어, 이렇게 열면 되는구나. 유니 샤프는, 제가, 뭐, 유니, 여기 쪽에 샤프는, 제가 알기로는, 샤프 자체는, 모양은 예뻐요. 이렇게 통통통 튀기는 그런 모습의 페인팅이 되어 있고요 제가 유니 샤프는, 요게, 샤프심이 깎여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 샤프심이 어떻게 깎여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필감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하나 사각사각거리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 둘다이쪽이데몬현상이란거는둘다똑같고요둘다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원리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웃음> 나중에 상세 리뷰에 어떤 게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나중에 상세 리뷰에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파도사세파비앙이었고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